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5월 11일 업데이트 정기점검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번 점검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동안 진행되고요 드디어 첫번째 서버 이전이 시작됩니다 점검이후 낮 12시부터 13일 목요일 9시 30분까지 3일동안 진행되게 되고요 어, 서버 이전이 가능한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입니다 저번 영상에 설명드린 것처럼 매일 오후 7시에 한번더 서버 이전할 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더 생기거든요 이전할 어, 서버 인원이 가득 차서 못 옮기게 될 경우 오후 7시에 한번더 기회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서버 이전에 대한 비용이 나왔는데 캐릭터 이전은 1000잼으로 1000레드잼으로 나왔고요. 길드 정보 이전은 3000레드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3000레드잼에는 어, 길드 대장의 캐릭터 이전 비용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길드 대장님들은 어, 길드랑 같이 옮기실때이 길드 정보 이전 이 3000잼짜리 이것만 사시면 됩니다. 어, 캐릭터 이전까지 같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 지금 서버 이전, 캐릭터 서버 이전에 있는 이번 주에는 월드보스 난투전, 월드 루나트라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상세 내용에는 5월 12일 수요일부터 16일, 일요일간 진행되는 이 서버 컨텐츠들 진행되지 않는다는 공지도 따로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길드명 변경권이 새롭게 나오게 됩니다. 변경 비용은 4000 레드잼이고요. 기간은 5월 11일부터 5월 25일 점검 전까지 그때만 길드명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길드 이름 변경은 1회만 변경이 가능하고요 자, 서버 이전에 관한 또 정리 영상은 뒷부분에서 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업데이트 내용은 이제 클래스 리터치가 있습니다 건슬링어와 압처 계열 이 두가지 클래스를 먼저 하게 되고요 자 건슬링어 계열에서는 공격 범위의 효율을 조정하고 공격적 특징이 좀더 강화되도록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두월 건슬링어의 1번 공격 모션도 좀더 자연스럽게 수정됐고요 자 개선되는 스킬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포화 발동 사거리가 공격 범위와 동일하도록 수정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붉은 유성 후에 기본 효과가 대체됩니다 기본 효과로 가지고 있던 대상의 이동속도 120 감소가 변경시에는 60% 확률로 최대 생명력의 3%를 회복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가 효과에 활력이 제거되고 철갑탄 장전이 추가됩니다. 이 철갑탄 장전은 같은 영웅 등급으로 스킬 공격력이 30% 증가하는 스킬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 활력에 있는 이 옵션이 기본 스킬 옵션으로 바뀌게 된것 같네요. 다음은 교차사격입니다. 추가 효과만 변경이 되었고요. 기존에 있던 이 산탄이 희귀 등급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철갑탄 장전이 영웅 등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설명에는 등급만 바뀌어있지 어 효과가 바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미리 여신분들은 그냥 이 등급 색깔만 바뀐 거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란일격, 이 교란일격도 똑같이 추가 효과만 바뀌게 되고요. 이 산탄이 희귀 등급으로 내려오고 철갑탄 장전이 영웅등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스킬은 고급 스킬의 불꽃살포, 공격 범위가 증가하게 된다고 하네요. 기존에이 스킬 범위보다 좀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음 스킬은 말살의 탄환, 여기서 추가 효과가 변경되게 되고요. 추가 효과 중에 이 산탄의 공격 범위가 좀더 넓게 증가되도록 변경이 된답니다. 다음 스킬은 듀얼 건슬링어의 불꽃 휘장, 어, 보다 빠르게 공격이 이루어지도록 모션이 수정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 어, 굉장히 좀긴 모션이네요. 이게 좀더 빨리 되도록 수정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 효과에서는 이 산탄의 공격 범위도 같이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스킬들은 이 마탄의 사령, 사수자의 묘한, 귀인의 열탄, 이세 가지 스킬의 추가 효과 3탄의 공격 범위가 같이 넓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패시브 스킬인 듀얼 건슬링어, 침잠의 응답, 이 발동 조건이 수정이 되는데, 어, 미명의 응답, 이게 발동될 때 75% 확률로 치명타가 증가한 이런 효과였는데, 어, 변경 후에는 미명의 응답이 아니고, 공격 시, 공격 시 1.5% 확률로 10초간 자신의 치명타가 증가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위에 있는 이 미명의 응답 패시브 요게 발동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어 바뀌게 되는 후에는 미명의 응답이랑 어, 침참의 응답 둘다 같은 조건에서 발동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공격시 발동됩니다 그리고 특화에서는 이 꿰뚫는 솜씨 신속한 장전을 사용할 때 15% 확률로 발동되었는데 패치 후에는 이 15% 확률이 25% 확률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또 변경되는 특화는 이 회생의 도약이고요 생명력이 40% 이하로 낮아질 때 이동속도 증가되는 그런 패시브인데 변경 후에는 생명력이 아니라 공격시 3% 확률로 20초간 이동속도 증가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은 듀얼 건슬링어의 특화 같은데 밤을 보는 눈 특화가 발동 조건이 조정되고요. 미혹의 어둠 스킬 사용시 10초간 명중이 증가하는 효과가 각각 2000, 3000, 4 500으로 상향 조절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처 계열의 수정되는 효과들입니다. 어, 아처는 공격 범위 효율을 조정하고 효과 해제가 전면적으로 발동되도록 개선한다고 하네요. 자, 첫번째 변경되는 스킬은 세혈강 일반 등급이고요 공격 후에 모션이 단축된다고 하고 추가 효과인 다중 표적의 공격 범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별소나기 스킬 기본 공격 범위가 증가하게 되고 포효하는 대기 스킬이 보다 빠르게 발동될 수 있도록 조정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스킬이죠. 별소나기 이후에 연계되는 이 포효하는 대기 스킬 요게 좀더 빨리 발동되도록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기의 들숨 스킬의 추가 효과, 이 다중 표적의 공격 범위가 증가하게 되고요. 입새 돌풍의 추가 효과, 이 다중 표적도 같이 범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포효하는 대기 스킬인데요. 세번째 연계 스킬 중 하나였죠. 자, 이 스킬이 실제로는 범위 공격이었으나 단일 공격으로 표기되는 현상을 수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공격 범위가 증가하게 되고요. 끈기 손모량이 250에서 200으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흐느끼는 바람, 푸른성은 이두개 스킬은 둘다이 끈기 250에서 200으로 하향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희귀 스킬의 높새바람창의 기본 효과가 대체됩니다 대상의 이동속도 120 감소 이 효과가 대상의 강화 효과를 두개나 제거하는 디버프 스킬로 바뀌게 되고요 추가 효과에 이 효과 해제 이 스킬이 없어지고 추가 효과 간결한 움직임이 추가됩니다 이 간결한 움직임은 스킬 재사용 시간을 10% 감소합니다 그리고 추가 효과 이 다중 표적 이 다중 표적을 65% 확률로 대상의 강화 효과 2종을 제거하도록 적용된다고 합니다 범위로 피해 줄때 65% 확률로 또 이제 강화 두종을 제거하는 스킬로 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어, 결국은 다중 표적을 했을 때는 어, 기본 대상 효과를 두번 제거하고 추가 효과로 두 개를 또 제거하기 때문에 65% 터지면은 총 4개의 버프 효과를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스킬로 업그레이드 될것 같습니다 완전 중요한 스킬이 되버렸네요 눕새바람창 그 다음 전직 스킬인 삭풍의 안부 그 다음에 마풍의 친애 이두개 스킬의 추가 효과인 다중 표적의 공격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직 스킬인 노봉의 고견의 기본 효과가 또 추가됩니다 대상의 강한 효과 2종을 제거하는 추가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추가 효과에서 효과 해제 이 스킬이 없어지고 단일 표적이 추가됩니다 단일 표정은 스킬 공격이 20%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다중 표적에 공격 범위가 증가되고 65% 확률로 대상의 강화 효과를 두종을 제거하도록 적용된다고 하네요 아까 높새바람 창이랑 약간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처의 전설 스킬인 파란의 귀결 기본 효과가 조정된다고 하는데 대상의 강화 효과 3개를 제거하던 기본 효과가 어, 대상의 강화 효과를 모두 제거하는 걸로 변경되게 됩니다 각종 버프를 받고 있는 그 상대방의 그 모든 버프를 이 전설 스킬 한 방이면 버프가 싹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츠는 패시브 스킬에서는 딱히 변화는 없고요 특화에서는 대기 진도 발동 조건비 효과를 조정하게 됩니다 기존은 생명력이 35% 이하로 낮아졌을 때 스킬 재사용시간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인데 변경 후에는 공격시 2% 확률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발동 대기시간 쿨타임 10초도 생기게 되고요 어, 기본 공격시 3% 확률로 쿨타임 감소가 있는 뿌리감기가 있는데 어, 대기 진동까지 쿨타임 감소 스킬이 2개가 생기게 됩니다 어, 그 다음 조정되는 특화는 순리의 회복 여기 없는 것보다는 전직 효과인 것 같은데 어, 기본 자연의 속박 스킬 사용시 자신의 약화 효과를 두종 제거하는 스킬에서 어, 자연의 속박 스킬을 사용할 때 자신 및 파티원들까지 약화효과 같이 3종을 제거하게 됩니다. 발동 대기시간 100초짜리였는데 변경 후에는 발동 대기시간이 따로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100초가 유지되는 건지 아예 대기시간이 삭제되는 건지는 업데이트 후에 알아봐야 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캐릭터 스킬에 변경되는 점에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보상 을 리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투력 순위 보상을 상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1위부터 100위까지 받는 이 버프 스킬들 전부 다 상향되게 되고요. 기존에는 뭐데빌 체이서 스킬 이거 사용하는 거 말고는 별로 없었죠 효과가. 자 변경된 후에는 전투력 1위 그러니까 서버 1위죠. 서버 전투력 1위한테는 거기에 추가로 PVP 치명타 피해 감소가 많이 증가되고 생명력이 2만 증가. 치명타 저항 5천 증가 약화 효과 내성 10%나 증가가 됩니다 전투력 2위의 효과는 PVP 치명타 피해 감소 5천 생명력 만 증가 치명타 저항 3천이 증가됩니다 전투력 3위는 생명력이 5천 증가하고 PVP 치명타 피해 감소 4천 치명타 저항 2천이 증가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효과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효과를 받게 됩니다 어, 이번에는 51위부터 100위까지도 일단은 효과가 새롭게 생겼고요. PVP 치명타 피해 감소 1000이랑 생명력 1000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 다음 리터치되는 보상은 몽환의 틈 보상이 상향된다고 하는데, 어, 대상 지역은 몽환의 틈 상층부입니다. 상층부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고급에서 영웅 스킬 교본 상자 및 전직 스킬 교본 상자, 그 다음에 영원석 슬롯 확장권, 그 다음에 축복받은 영원의 고속까지 드랍 확률을 상향시켰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은 이벤트에 관한 내용인데, 또 새롭게 황금 굿즈가 들어있는 구글 기프트 카드 등 풍성한 선물이 들어있는 브이플라워 이벤트가 있고요 자 이번에 또 팽렉산드로 잡는거 또 하게 되네요 헤렌디의 산에 나타나고요 어, 이름은 위대한 팽렉산드로 처치하고 5월에 상자 교환권을 받고 그 말을 획득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번에 사이클롭스나 뭐 이렇게 보스 잡는 것들 이제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 알겠죠 어 그리고 이번에는 시간이 오후 7시 40분으로 적혀있습니다 지난 서버 컨텐츠 일반전이 8시 40분쯤에 바뀐 게 하나 있었는데 어 그것 때문에 수정이 된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받는 아이템들은 5월에 선물상자 열무금이랑 영웅 팔찌 한 개, 영웅 초월의 단서 여덟 개를 획득할 수가 있네요. 이 열무금 상자 안에서는 영강에서5강에 영웅 장신구 상자가 들어있고, 어, 희귀에서 영웅 등급의 수집의 증표 몽환의 등 시간 충전권, 그리고 심연의 바트라만 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받게 되는 뭐 팽락산드로 매일 매일 선물이랑 그리고 저번에 악마토벌 리뉴얼로 새로 바뀌게 되면서 기존에 남아있던 재화 있죠. 그걸 이제 사용하게 되는 바트라 군단 접전지라는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어,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용하는 재화는 기존에 있던 그 바트라 마흔으로 사용하고요. 바꾸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번 이벤트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 내용에는 서버 이전에 관한 궁금증을 답변해준 내용입니다. 그 이전에 저번주에 제가 올렸던 서버 이전 영상에 대해서 실수가 있어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영원석 확장 슬롯건 관한 부분인데 캐릭터 확장 슬롯건을 영어석 확장 슬롯으로 잘못 보고 전달한 점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어, 앞으로는 이런 실수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고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중 유저들이 가장 궁금한 점을 이 서버 이전 궁금증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적어 주었는데 일단은 이전하게 되는 그 서버에 탈거 소환수 동료가 합쳐지지 않는다는 점 그건 제가 저번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여기 한번더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합성 보너스까지 정보 이전은 기존 걸로만 됩니다 그리고 이전할 서버에 있는 그탈커스원서 동전은 없어지고 기존에 있는 내가 들고 있던 탈커스원서 동료로 바뀌게 되는 점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내일 서버 이전을 할때 내가 이전해야 하는 그 서버 목록에 비활성화 처리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인원이 초과되어서 서버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되어서 비활성화 처리가 된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공지에 말한 것처럼 오후 7시 오후 7시에 한번더 열리는 기회가 있으니까 만약에 비활성화 처리돼서 못 옮기게 될 경우 오후 7시에 한번더 기회가 있으니 그때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사항이 또 하나 있는데 계정당 캐릭터당 구매 횟수가 제한된 패키지를 모두 구매한 캐릭터를 이제 서버 이전하면 은그 이전한 서버에서 또 재구매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구매를 한 횟수도 함께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한 서버에서 또다시 재구매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가로 계정 구매 횟수의 경우도 기존 서버의 이력도 삭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A 서버에서 해당 구매 횟수가 정해져 있는 패키지 모두 구매하고 B 서버로 갔을 때이 A 서버에도 초기화가 되지 않고 내가 구매한 횟수 그대로 누적이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소리가 자, 5월 바지에 있는 이 슈퍼 밸류 패키지. 기존 서버에서 구매한정 하나를 구매하고 내가 이전할 서버에 가서 또 한번 구매를 한다는 그런 방법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할 서버에서는 미리 이 마석 묘약들로 마석을 제작해 버려서 창고를 통해 내 본캐로 옮기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캐릭터당 구매한정이기 때문에 아까 공지에 설명한 것처럼 내가 여기서 한번 구매를 하고 이 캐릭터가 서버 이전했을 때는 이게 초기화되지 않기 때문에 내본 캐릭터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전할 서버에서 지금 캐릭터 생성을 하시고 또 요걸 구매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개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편법이 있다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공지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한마디로 두번 구매가 된다는 소리죠 아무래도 이 마성묘약 쪽은 지금 계정 구매당 다섯 개씩 적혀 있는데 지금 급하신 분들은 이전할 서버에 미리 가셔서 또 이렇게 계정당 다섯 번한번총 여섯 번짜리를또 구매해서 본캐로 옮기는 방법 또 이렇게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마석은 창고 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석으로 제작을 하신 다음에 본캐로 옮기셔야 됩니다 캐릭터 서버 이전을 한 후에는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이 순위 혜택을 봐줄 수가 있고요 이동한 후에는 모든 스킬 세팅들이 다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일반 스킬 데빌체이서 스킬, 전직 스킬 다 새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길드 던전에 참전 횟수 있죠? 이 횟수도 누적으로 같이 이전되기 때문에 만약에 미리 다 썼다면은 그 새롭게 이전한 서버에서는 길드 던전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5월 11일 첫 서버 이전에 열리게 되는 업데이트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 내용이 조금 긴데 더보기에는 목차를 보시고 원하는 정보만 또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좀더 빠르게 정보 습득이 가능할 겁니다. 어,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